2022년 10월 23일부터 24일 알바로 모라타의 30번째 생일 이번에 월드컵 나오겠죠? 국대는 스페인이고 클럽 커리어가 레알, 유벤투스, 첼시 그리고 지금은 아틀레티코 나는 그가 스몰클럽에서 뛰는 걸 보고 싶어요. 과연 중소클럽 환경에서도 자신의 얼굴만큼 실력 발휘를 하는지 궁금 파비뉴의 29번째 생일 모나코 시절 자신의 이름을 알렸었죠. 그리고는 리버풀에 와서 이길 만한 거다 이긴 멤버가 됐죠. 하지만 꼴찌였던 노팅엄 포레스트한테는 선두였던 아스날이 사우스 햄튼 원정 가서 실족을 했습니다. 홀란드 같은 괴물이 없어도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2점 처럼 좁혀지면 불안한 리드가 됐죠. 그리고 이둘 밑에 3,4위는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탑4로 끌고 와줬어요. 토트넘은 맨유전에 이어 연패예요. 반면 올 시즌 뉴캐슬은 기존 빅6를 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리볼이 정말 잘 굴러가고 있군요. 6연속 무실점, 5승 1무입니다. 리그에서만요, 유럽파에서는완전 다른 팀이고 아탈란타는 잘하고 있다가 인제서첫 패배를 당한 건데 그런 것치고는 의외로 홈에서 많이 무기력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사리볼의 라치오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건또 누구냐? 바로 그의 친정팀인 킹폴리! 지난번 라치오에 이어 로마까지도 올림피코에서 다 잡아버렸습니다. 올림피코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또한 이 경기가 대랩이 될 솔레, 태양의 더비이자 스팔레티 감독의 친정 비수샷이 되었죠? 공식 경기 11연승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 밤조골치 레인저스를 홈에서 상대하는데 충분히 쌉가능해 보이죠? 눈이 부시게 스팔레티 감독 요즘 따라 유난히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10월 24일 웨인 루니의 37번째 생일 은퇴한 전 선수라는 게 아직 좀 어색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관리가 좀덜 돼서 전성기가 짧았다게 아쉬워요. 일카이 귄도간의 32번째 생일. 이번 월드컵에도 나올 것 같고 도르트문트 시절에 국내 트로피는 다 들어봤지만 그 국내 라이벌 팀에게 챔스를 막혔고 맨시티 버서도 웬만한 국내 트로피들은 다 휩쓸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국내 라이벌 팀들 중 하나에게 챔스를 또 막히고 그런 공통점을 좀 전에 찾아냈네요. 밥 먹다가. 바로 어제 귄도관 더비가 있었죠 홀란드에 묻혀서 그렇지 자 그럼 본격 챔스 5차전 경기로 돌아옵니다